여기에 만약에 단어를 그래 니네 말대로 나던티를 준다고 칩시다 나던티 운해를 베풀어서 나언티를 살짝 주고 서 그치 조건을 줄 수도 있죠 나던티로 시작해서 써라 여러가지로 시작해서 쓸 수도 있겠죠 이게 네. 있는 그대로 그래. 제일 편하고 교과서 있는 걸로 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세세개 정도 생성할 수가 있거든 이게 이렇게 많이 가능하냐 봐봐 주어는 뭐겠어요 일부가 주어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부 하면 썸이잖아 그지? 좀썸어로나올거 아니야? 그 배운 거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본기가 중요한 거야 썸어보단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치가잖아 그지? 그럼 뭐야? 도미노들의 일부니까 도미노즈가 어, 주어로 썸먹도미노즈 이렇게 나올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은 여기를 먼저 쓰, 쓴 거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어, 어떻게 어 나오냐면 c 제 먼저 빨리 체크해 봐봐 비끄로 나타난다 현대네 현대네 그럼 나던팀 자 주었어야 돼 나던팀 라던트. 나던팀도 시험했어 일단 A 하고 나서야 B로서 B 하다 어떻게 돼? 여기 썸머 물이 돼야 돼 썸머 나중에 나중에 너 레이를 그리고 저거 붙었으니까 여기다가 두밀로 써줘야 지 이렇게. 이거 맞니? 응. 이렇게. 나 이게 뭐야? 넘어가지. 넘어가고 나서 뒤로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주어 여기 여기 주어 취급한다고 얘기했잖아. 왜냐면 얘가 부명사잖아. 부명사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지요? 복수잖아알 그죠? 어 맞지? 공인호들이 무너지고 나서야 보루피로서 이렇게 나왔잖아 이런 거에 틀리면 또 죽고 싶지 자그 다음에 나던틸 나왔잖아 나던틸 어.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어더 명백한 단서와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우선, 더 명백한 단서는 클로즈고 그제? 그 다음에 증상들은 뭐예요? 이게 주을거 아니야? 여기도 이게 주을거 아니야? 더 명백한 단서와 증상들이 주을 거란 말이야, 여기도. 나타난다고 동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이렇게 구정하고 도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던티로 시작해요, 이렇게. 구정하고 도치인데, 뒤에는 도치가 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할때뭘 써주냐면, 분명 증상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복수거 아니야. 그럼 둘을 써주고 여기 끝에다가 이걸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어 a r 일반 음사의 원형이 여기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두하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여기는 뭐 나오면 되는 거야? 얘이 자리에 이제 주어가 나와야지. 괜찮아요? 더 명백한 뭐 쓰면 돼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몰라 요 단어를 안읽기 때문에 명백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비어스, 에비던트 클리어, 명백한 뭐. 오비어스. 어 어. 어 패런트도 있고 오비어스였어요? 이거요? 반전은 응. 클로즈야? 네그 응. 다음에, 엔드 다음에 증상되는 싱턴즈야 그러면? 네 응. 됐네? 이게 주어잖아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야 주가 나와야 돼 이게 핵심이야. 포인트야 왜냐면 왜냐면 나던틀 비야 이게 전체가 공문을 보면 나던틀 비야 여기까지가 나던 필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기부터가 A예요. 여기부터가 A라고 여기가 A예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다요. 여기 패턴이 나와 있잖아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B 라고요 여기까지요. 어? 어. 여기까지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다.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면 너희 교과서에 있는 대로 아 어. 교재, 교재에 있는 대로. 이때 강경으로쓸 수도 있잖아요. 이수로 시작해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시대가 현재, 현재란 말이야. 여기 지금 이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나던트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대로. 나던트 피 그대로 쭉온단 말이야. 이렇게. 써 뭐, 그대로 써볼게요. 레이를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도미노즈, ES 붙습니다. 그 다음에, for 까지는 그대로 주어 동사온 거예요. 나던 뒤 B가 온 거예요, 이게 전체가. 그 다음에 이제 뭐라나 하냐면, 됐어야 돼, 데 그리고 A 써주면 돼요. A 써줄 때는, 자, 이때는 굳이 도치시킬 필요가 없어. 주어 동사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 어, 뭐, o b v i o u 그대로 나오고, close and, 뭐 나와요? s y m p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맞지? s y 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대로 어 p i o 동사 써준대. 이게 핵심이야. 주어 동사 써준 거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 여기는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있느냐? 또 있어. 나데이 언틸비, 나데이 언틸비, 나데이 언틸비, 나던틸비 a. 요런 패턴도 있고 강조 문숙에다 집어는 패턴이잖아요. 이거는 요거는 사실 뭐 없었던 거야 원래 이자와 패턴고 뭐. 지금 집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쓸수 있는 거니? 낫을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언 n t i l 저 강경에서 앞으로 때, 낫을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원래 첫 문장은 어떤 거냐면, 이거 많이? 뭐, obvious 하고, obvious요? e v i d e n 요 o b v i o u 많지? obvious, c o 도 많네, obvious. 뭐, 잘 봐. 쓰면서 다 외우겠다, 이거. 어? 단안 줘도. 쓰면서 다 외우겠어. 주었었네더 많은, 더 많은 명백한 단서와 그 다음에 증상들이 나타나진 않아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러면 복수니까 뭐가 나왔어? Don't, 응? don't, o appear, 나타나지. 이낯을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언제까지 나타나지? 그럼 until 이 주면 돼, 이렇게. 이제 나머지. until. 레이를 그 다음에 그래도 바로 뭐 하나 이제 어 아니 왜이 노미노가 나왔네 <웃음> <노미노인데. 웃음> 노미노 왜 <얘기> <웃음> 노, 노미노가 <하네. 웃음> 노, 노미노 왜얘기하네거노 노미노가 나노 노미 나중에 그 도미노드의 일부가, 일부가 쓰러질 때까지는 어, 뭐 하지 않는다? 더 명백한 간선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거 하지 않죠 이게 바로 나던트 구문이에요 이 구문 이게 어떻게 보면 시초의 문장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until 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해서 부정어 할까 같이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야? 부정어 도치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주어동사의 어순이 도치돼서 두 원형 사이에 주어가 낀단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요거를 살짝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 또한번강조해서 나던 티를 강조하기 해서 앞으로 도치시켰는데, 이걸 이때까지 강조문을 쓰게 놓고, 또 강조한 거야. 이렇게. 또한번 그리고 나머지 써준 거야, a를. 뒤에. 요거 여기 공식으로 꼭알아두시죠 자, c번은 뭐라고요? 나네 한테, B, 한, 어? 어. 번은 뭐예요? 아, 이 번, 이 아니라, 1 번은 뭐예요? 나한테 데리고 나갔죠? 이렇게, 나한테 B 데리고 나갔죠? 그다음에 A. 근데 중요한 거는 A는 어떻게 된다는 거? 동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몇번이 있어? 광조음. 이때 광조음은 쉽죠. 뭐. b 투와 비동사 써주고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돼? 나한테 B 넣어주면 돼. 그리고, 여기 대절 속에 이제 A 써주는데. 이때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어 순이야. 이거 찰칵 알아둬. 여기는 주어 동사고 여기는 동사주어란 말이야. 이세 개. 1, 2, 3. 패턴. 이거 문장 그대로 집어 거야. 됐지?